윈도우 10에서 특정 파일을 더블 클릭했을 때 실행되는 연결 프로그램은 윈도우에서 지원하는 기본 앱으로 자동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다수의 여러가지 응용 프로그램을 설치하다 보면 파일 확장자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자동으로 연결이 되는데 비슷한 프로그램을 설치할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설치한 프로그램이 기본 연결 프로그램으로 설정이 됩니다. 예를 들자면 동영상 파일을 더블 클릭하고 실행했을 때 윈도우 10에서 기본으로 제공하는 영화 및 TV 앱으로 실행이 돼서 재생이 되지만 팝플레이어나 기타 동영상 플레이어를 설치할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설치했던 응용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면서 동영상 파일이 재생되는 걸볼수 있습니다. 사실 이대로 사용해도 상관없지만 본인이 자주 사용하는 앱으로 변경을 하고 싶다면 알려드리는 두 가지 경로를 통해서 언제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먼저 윈도우 시작기를 누른 다음에 목록에서 앱 메뉴로 이동합니다. 다음으로 좌측에 있는 기본 앱 탭을 누른 다음에 스크롤 아래로 살짝 내리면 파일 형식별 기본 앱 선택이라는 게 있습니다. 해당 메뉴로 이동하면 이름 목록에서 확장자를 쭉볼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txt 텍스트 파일의 문서를 열때 메모장이나 기타 다른 앱으로 설정하고 싶다면 해당 메뉴를 클릭을 한 다음에 앱 선택 목록에서 원하는 걸 선택하거나 아니면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에서 별도로 앱을 설치한 다음에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정해도 되지만 더 쉽게 적용하는 방법은 해당 파일에 마우스 우클릭을한 다음에 목록에서 연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원하는 걸목을 직접 선택을 해도 되고 하단에 다른 앱 선택이라는 게 있습니다. 해당 메뉴를 누르면 현재 기본 앱으로 설정된 응용 프로그램을 확인할 수 있고 기타 옵션에 보면 지원하는 걸볼수 있습니다. 원하는 걸 선택한 다음에 항상 이 앱을 사용하여 파일 열기를 선택을 하고 확인을 누르면 선택한 확장자를 가진 파일을 열 때마다 본인이 지정했던 응용 프로그램으로 열리게 됩니다. 어렵지 않고 간단하지만 컴퓨터 사용에 서툰 분들은 알려드린 방법을 적용해서 원하는 앱으로 지정한 다음에 편하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상을 보고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